1.2 패치를 기점으로 엑스퍼타이저와 석고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기어스코어의 기준인 하이워터마크 시스템의 명칭이 엑스퍼타이저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퍼타이저를 인벤토리에서 착용한 아이템 옆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엑스퍼타이저란 현재까지 획득한 최대 기어스코어 수치이며 일반적으로 이 수치보다 낮거나 같은 아이템들이 드랍됩니다. 엑스퍼타이즈의 최고 수치는 590이며 590을 찍게 될 경우 최대 600가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엑스퍼타이즈를 올리기 위해서 고레벨 지역의 엘리트런, 제네시스나 라자루스 같은 던전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는 각종 석고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위의 엑스퍼타이즈를 상승시키는 행위, 펌프가 가능해집니다. 석고는 총 8가지가 있으며 이 8가지 석고는 종류별로 요구되는 개수를 모아서 해당 석고의 5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석고 오브들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를 펌프시킬 수 있는 아이템 상자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석고들은 무한정으로 연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석고 오브를 제작하기 위한 최대 개수에 도달하게 되면 각각 내부 쿨타임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지나면 재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 석고는 아웃포스트에서 획득이 가능하며 오브를 위해 2개가 필요합니다. 옵시디안 석고는 60레벨 이상의 네임드 몬스터에게서 획득하며 오브를 위해 3개가 필요합니다. 토파즈 석고는 오티어 캠프에서 제작하는 물약을 사용한 후에 55레벨 이상의 몬스터에게서 획득하며 오브를 위해 10개가 필요합니다. 아메시스트 석고는 60레벨 이상의 커럽티드 포탈을 파괴하여 얻을 수 있으며 오브 제작을 위해 7개가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 석고는 마을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게서 얻을 수 있으며 오브 제작을 위해 3개가 필요합니다. 크리스틴 석고는 아레나 보스에게서 타파이어 석고는 제네시스나 라자루스 던전의 보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메랄드 석고는 200레벨 이상의 트레이드 스킬을 사용하여 서클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획득이 가능합니다. 석고를 이용해서 오브를 만들고 상자를 제작하는 목적은 원하는 부위의 엑스퍼타이즈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입니다. 석고 획득이나 제작을 위한 행위 세가지에는 모두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석고를 얻는 행위 석고를 오브로 업그레이드하는 행위 오브로 특정 부위의 펌프 상자를 제작하는 행위 이 쿨타임들은 대략 하루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재료를 부지런히 수급하고 제작을 해서 상자를 모아둔다면 엑스퍼타이즈 상승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작은 에본스케일, 리고터 중립지역 세곳의 마을들에 있는 제작대에서 가능합니다 각 석고들의 개수를 모았다면 오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오브들을 이용해 원하는 부위의 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8종류의 석고를 모아서 쿨타임이 될 때마다 8개의 상자를 만들어야 하나요? 어떤 상자를 만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제작 쿨타임은 물론 석고를 얻는 데에도 각각의 쿨타임이 존재해서 매일 8종류의 상자를 만드는 과정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력으로 사용할 무기 2개, 장신구 3개를 추천합니다. 방어구는 엘리트런을 통해서 펌프가 수월한 편입니다. 무기가 비교적 어려운 편이고 장신구는 이번 패치를 통해 추가되어서 다들 매우 낮은 상태이죠. 그래서 얻기 쉬운 5개의 종류의 석고를 우선적으로 모아서 무기 2개, 장신구 3종류의 상자를 부지런히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펌프 과정에서 정체 구간이 왔을 때 모은 상자를 한 번에 소모해서 엑스퍼타이즈 590을 달성하는데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초반 단계에서 엑스퍼타이즈 상승이 수월하기 때문에 던전이나 엘리트런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 이번 패치에서 추가된 석고와 엑스퍼타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